시트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몸을 좀잘 잡아주기는 하네. 아 엑셀 반응이 그냥 노멀도 되게 좋네. 좀 얘는 벌써 엑셀만 이렇게 반응을 봐도 노멀에서. 잘 나가는 것딱 느낌이 오는데 어쨌든 얘가 LSD가 달려 있어서 코너링에서 잘 돌아가니까 저는 이제 그게 궁금한 거예요 브레이크 담력도 되게 좋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이서티가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으니까 야 이건 뭐 70인데 우습네 그냥 껌이네 여기 서스펜션도 이게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약간 딱딱하다는 느낌은 있는데 방지통 넘으니까 그렇게 막팡 튀지도 않고 잡소리도 별로 없고 차를 잘못 만났네 이거 앞차를 음 약간 뒤에서 이렇게 우 엑셀 반응도 그냥 즉각 즉각으로 바로 오는 와 가속력 진짜 장난 아니다 아 근데 이게 장난 아니다 이게 코너 돌때딱 잡아주네 완전 와. 그러니까 이게 코너에서 좀땡겨도 별로 불안한 느낌이 없어요. 뭐 사장님 그냥 드라이브 나오셨나 보는데 이게 약간 운발이 있긴 해야 되는데 이게. 미션 반응 완전 최고다 진짜 장난 아니다 진짜 빠르다 아 이거 진짜 현대자동차 진짜 칭찬할 만해 정말 아 미션 반응이 이렇게 빠르다고? 코스 S자 코스를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이게 말이 안되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이게 놀래네 진짜 이거 진짜 와 타보면 무조건 진짜 사야 된다는 생각 밖에 안 든다. 빠바밤 <웃음> 이 소리 들으려고 서킷 안 가면 그냥 일반만 써도 되겠다 성향에 따라 좀 밟는 사람들은 퍼포먼스 브레이크 넣,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 현대차가 이런 거 만들면서 정말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확실히